액션 가서 보면, 보면 됩니까 카메라 들고 갈게요 야, 잘 보였네. 봅시다. 어디를 겨냥하셨습니까? 저줄 거란 거요 이 정도. 팔메8팔 메타, 팔메 정도 거리. 뭐 사이트 보고 이 정도 직탄. 뭐 총이 좋아서 그런가 아닙니까? 총 한번 봅시다. 총이 좋아서 이게. 어 방금 그 테스트 쏜 제품인데 이게 이제 그 경기용으로 어, 제작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보통의 글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된리어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 실제로 이게 어영점 조절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하좌우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글록 사이트들이. 근데, 어, 요, 이번에 궁기시 코리아에서 이제 자체 그주문해서 어, 생산을 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론트 사이트에 이렇게 어, 광섬유, 어, 리어랑 광섬유가 들어가게끔 높이를 우리 에어소프트건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리어 사이트. 우리가 흔히 이 하이카파 시리즈에서 많이 적용되는 이 리어 사이트를 글록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상하 좌우가 조절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곧 아마 완제품이 출시를 해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전에 테스트 사격, 어 실제로 이 사이트만 보고 샀을 때 상당히 준수한 집탄, 그러니까 거의 에임이 잘 모이는 것들을 볼수 있죠. 우리가 어 슈팅 스포츠 사격을 할 때도 이 글록을 많이 선호하는 것보다는 하이카파를 많이 쓰세요. 쓰는 이유가 이거 사이트가 우리가 광학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 프론 사이트 리어 사이트를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에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글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드물었습니다 드물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이 출시를 하면은 다시 한번 완제품을 가지고 한번 리뷰 영상을 좀 제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그 샘플을 수정하고 곧 생산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제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